먼저, 순정 상태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대시보드에 있는 대시벨 측정기 수치를 잘 기억해주세요. 많이 부족한 사운드로 들려줍니다. 준비한 제품은 소니 미니앰프 XM-S400D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장착한다 해도 출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죠. 미니앰프를 통해 음압만 높아져도 훨씬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게 됩니다.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센터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센터콘솔을 비롯해 오디오에 진입하기 위한 모든 트림과 부품들을 탈거하고요. 내비게이션까지 탈거하면 오디오 작업에 필요한 배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선은 납땜과 식투부 그리고 흡음테이프로 감싸 2중 3중으로 튼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배터리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미니앰프는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매립 및 고정하였습니다 작은 사이즈라 가능한 위치 선정이죠 앰프 전원 공급선의 길이도 여유롭게 충족하고요 바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생 환경은 앰프 장착점과 동일합니다 고음 중음 고음 모든 부분에서 음압이 올라갔으며 데시벨 측정기를 통한 수치도 이를 증명하고 있네요